자 기다려요. 기다려요. 끝까지 기다려요. 지금! 나이스! 맛있죠? 어, 지가워! 슉슉슉슉슉! 야, 이거 뭐야 이거? 슉슉슉슉슉슉 슉, 슉, 슉, 슉. <웃음> 어, 막판 체리했다! 슉!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케이 가루도입니다. 자이킬 가르도로 사용할 스킬은 정스러운 칼과 아이언 헤드 이렇게 두가지 스킬을 사용할겁니다 그리고 진입물건은 힘의 머리띠 도움 베리어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띠띠베로 갈겁니다 아니 호롱님 킬 가르도 손톱이 좋지 않나요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사용해본 결과 도움 베리어와 기압의 머리띠를 버리기가 좀어렵더라고요 제가 컨트롤이 조금 부족하고 생존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개를 가져가고요 여러분 어 내가 컨트롤 조금 더잘 돼! 그러신 분들은 기압의 머리띠와 키의 머리띠 두개 중에 하나를 손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간 이유에 대해서는 초반 정글링을 빨리 돌기 위해서 키의 머리띠를 간다는 점이 점은 어,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손톱 쓰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자 그럼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, 탈출 버튼, 만병통치제 요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마스모크 그리고 다른 디버프 포함 시켜서 풀어주기 위해서 만병통치제 들어줄 겁니다 자 이번에 신 포켓몬 킬가르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!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킬가르도가 정글 가고... 어? 뭐야 이거? 아갈코게 뭐야? 아 잠깐만!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진짜 그러지마 진짜! 아왜 그래! 내꺼야! <웃음>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! 아왜 이러지? 내꺼! <웃음> 어막타 냠냠 어 이상해! 어 진짜! 아 망했네! 나 <웃음> 아니 진짜 무척 이래 요즘! 여상해씨 안녕 여상해씨어 지우강! 어이구 잠깐만 2초 1초 1초 1초! 잠만 보인데 잠깐만 잠만 보 있어 잠만 보 있어 잠만 보 있어 아, 아니 도대체 왜 정글을 스틸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<웃음> 자 빨리빨리 빨리 성장해 빨리 성장해야 돼 성장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없이 힘듭니다 자 아이언 헤드 찍어주고요 아래쪽 먼저 내려갈게 아래쪽 먼저 내려가서 갈가북이 먼저 먹어주는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장전해놓고 하나 둘 망패 트랜스폰 좋아! 상대망태를 주고요 아주 좋아요 골 30골 넣고 좋아 이거 부두자 이거 막타 제가 먹으면 좋긴 한데 제가 먹고 골을 제가 넣겠습니다 골을 제가 넣으면 자 30골 자 30골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이 털려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적정 을다 털면서 성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가디안님 안녕하세요 가디언이어유 도망가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 킬가르도에게는 안될겁니다 어 지금 나 엄청 살거거든 저기도 싸워서 는 좋을거 없거든요 지금 게다가 개고락씨님이 알아서 해주고 계셔 그니까 저는 이거 해야될거는 백도를 뭐야 멋있어 적 팀을 이쪽으로 불러오는거겠죠 어 그거 아이고 무섭지가 않은걸 자 방패로 변신 턱 쳐주고 턱 쳐주고 턱 쳐주고 자 <웃음> 가재군 살짝 걸쳐서 패시브 두개를 충전시켜주는 이 어마어마한 센스 보셨습니까자 다시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파이어로.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? 왜냐하면 저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이지요. <웃음> 어지우가! <죽어. 웃음> 자 바로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패시브 장전을 해주고요. 턱턱턱 죽어! 개구리가 너무 잘해 좋아 어, 개구리 개린데 이거 완전 아이 좋아요 살짝 피해주고 하나 둘자 피해줍니다 피해줘요 아 괜찮아 아, 잠깐만 아하하하. 이쪽으로 둘 방패 때려주고 두대 세대 네대 칼셔셔쇽쇽쇽어 죽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어 아하하하.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지금 파이즈 아 진짜 어지가 슉슉슉 슉슉 야 이거 뭐야 이거 슉슉슉 슉슉아막 슉, 슉. 슉. <웃음> 어, 판치리 했다 슉슉어자 골로 올라가자 이제 잡을 릿가 아니야 골로 해야 돼 달고 키다 이거 너너 넣어, 넣어. 진짜 빨리 넣어야 돼너 넣어야 돼아아 진짜 아 뭐야 너아아 개네기라였어 아니 야 모르는,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! 거야. <웃음> 아달코끼기때가에 졌어! 아 진짜 달코끼기자 좋아 좋아 만먹구리야슉슉슉 슉, 슉, 슉. 나이스! 어 좋아 나 이거를 채워주고요. 둘셋슉슉슉와 진짜 푸스이 튼든한거봐 야. 아주 튼튼한골 자, 이쪽으로. 슉! 슉! 슉! 슉! 뭘, 뭘 하려고. 뭘 하려고, 여자식이! 아, 저 이리 다 죽었다. 아, 나 죽어. 어? 죽지라! 죽으라는 법은 없지! 어, 여자식이! 빵 주광 <웃음> 안녕, 친구야. 어, 그냥 나 이거 이렇게 쟤네들 싸워줄 때. 이거를 이렇게, 이거를 이렇게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개리했다 <웃음> 소이렇하이아먹이어요 좋아. 나이스어주렇어 이렇게. 어, 고아 좋아 <웃음> 아나이스개이했다 <캐리했다. 웃음> 캐리 기가르노 캐리 어어 어, 좋아 어마어마한 성검 엑스칼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다죽여버릴거예요 시초 이거 오, 요, 요 자식이? 어 요자식이 어 요자식이 요자식이 요자식이 요자식이 요자식이 요자식이 어 제가 죽을거같은가요 아 절대 안죽어요 야 이거 들을거 같은데 아 잠깐만 20초동안 아아나 실수해 얘들아 아나 이거 나 죽은 게 너무 컸다 나 죽은 게 너무 컸다 얘들아 <웃음>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거?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지? 다 죽이고 아 아니 풋클랜드 왜안 죽어? 지금 왜안 죽어? 뭐야? 아, 아니야 아왜 피가 없어 뭐야 풋클랜드 왜안 죽어? 자 가, 가자 가 가자 가자 포기하기는 일러 포기하기는 일러 가자 가자 이기자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아 잠만 뭐 뭐해 아 좋네 진짜 아나 잘해줬는데 아 거기서 한번 틀어줘갖고 아 근데 이게 몰라 몰라 이겼다 뭐야 와 이겼다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자 그러면 전판에 플레이했던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까 졌던 판이죠. 하지만 나름 잘 했었습니다. 자, 데미지는 제가 좀잘안 싸우고 한 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할로 쓰다 보니까 데미지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. 아, 이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죠? 그죠? 7점 차이로 이겼습니다. 지금도 한 5만 8점 넣었는데 지속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은 저보다 더 많은 데미지를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아직 킬 가르도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낮은 데미지가 나왔네요. 자, 이번에 플레이한 킬가루도 그냥 딱 무난무난해요. 무난무난하지만 컨트롤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럼 여러분, 여러분은 킬가루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